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제일 충돌이 나는 층들 있죠. 어떤 보수와 진보가 아무튼 제일 그 서로 심각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노소관에도 지금 서로 이해 안 되고요. 뭐 엄청 많은데 제일 센 얘기만 갖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보수, 진보인데 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지금 역지사지해가면서 육바람일에 지금부터 육바람에 맞는 얘기는 서로 꼭 받아들이기로 하자 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어질 겁니다. 처음에 힘들겠지만 자꾸 해야 돼요. 가족 내에서도 좀 해보세요. 예, 여러분은 지금 아주 여기 재강이 들으신 물 중에 많아요. 아주 열혈 보수, 또 열혈 진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학당 핑계대고라도 얘기해보세요. <웃음> 육바람을 얘기. 그럼 이게 희망에 싹게 됩니다. 여기서 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분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되겠지? 안 돼요. 조선 500년간 안 됐어요. 그게 왜 지금 돼요? 임진열한테 전쟁통에도 당파싸움 하던 그런 민족의 뿌리, 우리가 후손입니다. <웃음> 앞으로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통일되도 안 돼요. 통일되면 이제 더 시끄러워져요. 남북 관계, 동서 관계, 이제 다 얽힐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육바람일이 답입니다.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해요, 그거. 음. 여러분, 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이해 될걸요? 빨갱이, 여러분 가족 중에 빨갱이가 있었다. 여러분 사랑했던 가족이 빨갱이가 됐다 한번 이해해보세요 그 사정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주 친하고 따르던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 한번 이해해보세요 친일파라고 용서하자는 게 아니라 이해를 일단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적절한 처벌 수준이 나온다니까요 내 할아버지지만 사람들한테 이런 짓하는 감수해야 되겠다 먼저 나서서 반성하고 고백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짓했는데 정말 사죄하고 사죄를 몸으로 보여주면 되죠 이완용 이런 집안이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차피 조선이 망할 거였는데 내가 청나라나 러시아한테 망하는 것보단 일본한테 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쪽에다 연결했다. 내 나름 우리 조선을 구한 사람이다. 백성들을. 나 때문에 일본 그 치하에서 그래도 잘 살았지 않냐.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요. 꼭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자꾸 이런 얘기로 자기를 포장한 사람 해요. 친일파들이. 내가 있어서 조선, 그또 자기를 받으면서 일제하에서 버텼기 때문에 조선. 민중들이 덜 탄압당했다. 대접받았다라고 우기면 어떡하실래요? 그것도 또 그럴싸하거든요. 만약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기고 계시다면 또 뭔가 이해해보려는 게더 열리죠, 마음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안 열려요, 마음이. 죽여버리고도 죽어도 싼 놈으로 딱 마음에서 닫아버립니다, 문을. 그러면 통합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해보세요. 할아버지, 그러시면요. 해방하고... 땅을 내놓으시든가요. 그렇게 나라 사랑해서 했으면 해방하고 나라를 위해 일제 때 받았던, 일제, 그, 일본 그 치아에서 그 받았던, 누렸던 이익을 이제야 백성들한테 돌립니다 하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항상 답은 있습니다. 육바람이를 갖다 대면 답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 본인가 아닌 거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